격투게임에서 필살기란 한순간에 적을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기술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캐릭터 하나당 한두개의 필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화려한 연출과 함께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뻔한 필살기가 싫었던 몇몇 개발자들은 멋진 연출보다 유저들 기억 속에 오래 남을 수 있는 독특한 필살기를 원했습니다. 캐릭터의 컨셉에 맞는 재미있는 필살기부터 상상하기도 싫은 혐오스러운 필살기들까지 그들의 욕심은 과했고 점점 수위조절에 실패하면서 괴랄한 필살기들이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유저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선사했었던 격투게임 소피살기 베스트 10위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충격과 공포의 필살기를 사용한 캐릭터는 월드 히어로즈의 라스푸틴입니다. 라스푸틴은 괴승, 미친 수도자라고 불리었던 19세기 말 러시아 수도자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캐릭터입니다. 성스러운 느낌의 기술들보다는 주로 원소 마법을 사용했으며 모티브가 된 괴승이라는 컨셉에 맞게 괴상망측한 기술들이 많았었는데요. 특히 라스푸틴이 사용했던 비밀의 화원이라는 필살기는 개발자가 약을 빨고 만들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충격적이었 습니다 상의를 벗고 수줍은 모습으로 돌격한 뒤 상대를 데리고 바닥에 생긴 비밀의 화원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변태같은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엉덩이인지 하트인지 구분할 수 없는 분동색 하트까지 하늘로 떠오르는데요 상대는 화원에서 벗어나기 위해 끝까지 발버둥 쳐보지만 개미지옥처럼 다시 끌고 들어가면서 큰 데미지를 입힙니다. 이 핏살기가 더욱더 공포스러웠던 이유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같은 연출이 나왔다는 사실인데요. 안 그래도 핏살기를 맞아서 억울해 죽겠는데 이런 치욕스러운 연출까지 보게 된 유저의 멘탈은 깨졌었고 게임이 끝난 뒤 자신도 라스푸틴을 선택해 다른 친구들에게 복수를 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두번째로 소개할 충격과 공포의 핏살기를 사용한 캐릭터는 철권 시리즈의 쿠마입니다. 쿠마는 일본어로 곰을 뜻하며 그냥 곰그 자체였던 캐릭터였습니다 첫권에서 개그적인 요소로 많이 사용되었었는데 처음 쿠마를 본 사람들은 뜬금없이 웬 곰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귀여운 캐릭터 디자인에 매료된 사람들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후 팬더도 등장하면서 캐릭터를 다양하게 확장시키기도 했습니다 게임 안에서는 두발로 서있는 상태로 전투를 했는데 실제 곰처럼 덩치도 커서 생각보다 위협적으로 느껴졌다고 하는데요 사실 쿠마가 제일 무섭게 느껴지는 순간은 필살기를 사용했을 때라고 합니다 핏살기 이름은 대자연의 향기 고급스러운 이름처럼 쿠마의 움직임 또한 경건했는데요 천천히 길을 돌아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상대에게 보이며 방귀를 끼는데 맞추기만 한다면 일격필살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쿠마의 피살기에 당한 유저들은 곰만 보면 쿠마를 생각했고 곰이 뒷모습을 보일 때 극도의 긴장 상태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세번째로 소개할 충격과 공포의 핏살기를 사용한 캐릭터는 호열사 이쪽에 나왔던 오타네입니다 호일사쪽의 주인공급 캐릭터로 우리가 말로 만들었던 전형적인 틀딱충 캐릭터입니다. 뷰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할머니의 모습을 하고 있는 캐릭터가 진짜로 틀리를 사용해서 공격을 했었는데요. 이게 맞으면 생각보다 기분이 나빠서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사실 틀리 공격은 애교 정도로 봐줄 수 있을 것 같고 이 캐릭터의 진가를 알수 있는 기술은 잡기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상대를 묶어두고 혐오스러운 포즈로 키스를 하게 되는데 키스가 끝나게 되면 노파가 자신의 젊었을 때의 모습으로 회춘을 하게 됩니다. 를 맞은 유저는 강제로 키스를 당해 순간 당황을 하게 되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앞에 미인이 서 있어서 다시 한번 감정의 혼란을 느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충격과 공포의 필살기를 사용한 캐릭터는 사무라이 스피리치의 쿠사레게도입니다. 일단 생김새부터가 엄청 혐오스러웠는데 원래는 인간이었으나 기근으로 굶주림을 참지 못해 사람을 먹게 되면서 갑자기 요괴가 되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괴수 캐릭터들이 있었지만 쿠사레게도는 정말 정이 안 갔었는데요. 사용하는 기술들도 엄청 혐오스러워서 플레이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었습니다. 특히 XX 던지기라는 기술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연출을 보여줬었는데요. 으이? 자세를 낮추고 야릇한 표정을 하며 엉덩이 쪽으로 손을 갖다 대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 바로 갈색의 무언가를 앞으로 던지고 신난다는 듯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짐작은 하셨겠지만 갈색 물체는 누가 봐도 그의 변이었는데요 생긴 것도 끔찍한데 변던지기 스킬이라니 이 기술을 보게 된 유저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고 재미삼아 이 기술로 상대를 도발하거나 적중시켰던 사람들은 체어샷을 맞고 천당과 지옥을 넘나들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할 충격과 공포의 핏살기를 사용한 캐릭터는 통쾌 강간 행진곡의 키사라입니다. 이 게임의 유일한 여성 캐릭터로 교복을 입고 있는 귀여운 컨셉의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짧은 교복 바지를 입고 있지만 발로 사용하는 화려한 기술들을 보여줬고 딱히 독특한 느낌의 기술들은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핏살기인 젤러시 본보를 사용하면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목소리> 생이고 단아해 보였던 키사라가 다른 남자와 키스를 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그녀의 미모 때문에 흑심을 품고 있었던 우리의 캐릭터는 이 장면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되고 데미지까지 입게 됩니다. 생각보다 키스를하는 포즈가 디테일하게 표현되어 있어 정말 부럽게 느껴졌고 캐릭터도 캐릭터지만 게임을 하고 있는 유저도 알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할 충격과 공포의 핏살기를 사용한 캐릭터는 길티기어 XRD의 엘베르트 밸런타인과 파우스트입니다. 엘베르트 밸런타인은 DLC로 추가된 캐릭터로 자연과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따뜻한 소녀로 등장합니다. 그녀는 연애에 관심이 많고 결혼에 대한 동경심이 있었는데요. 이런 설정은 게임 안에서도 볼수 있었습니다. 대결에서 승리하면 가슴 속에 숨겨 놓았던 혼인신청서를 꺼내들고 서명해달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연출 때문에 패배를 했지만 진 것까지 않았다고 합니다. 패배 연출처럼 항상 자신의 거유를 활용해 무언가를 해왔기 때문에 핏살기에 대해 궁금 해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역시 그녀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가슴에서 타단을 꺼내다니, 연출을 보게 된 유저들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상황을 받아들였고, 젖잘살를 외치며 행복하게 패배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길티기어에서는 이처럼 참신한 스타일의 피사기들이 많았었는데요. 파우스트라는 캐릭터도 밸런타인처럼 엽기적인 피사기를 사용했습니다. 각성 피사기의 이름은 사격적 절명권, 이름만 들어보면 진지하고 강력한 피사기처럼 느껴졌는데요. 하지만 피사기를 직접 보게 된 유저들은 피사기를 보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시절 친구들과 장난치며 사용했던 똥침을 이런 고퀄리티 격투게임에서 보게된 유저들은 충격에 휩싸였다고 하는데요. 피살기에 당하는 캐릭터들의 표정이 너무 리얼해 표정을 수집하는 이상한 유저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격피살기의 연출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파우스트가 베토벤 교향곡과 함께 상대방의 눈을 성형해버리는데 추출 결과에 따라 눈이 랜덤하게 결정되었습니다. <목소리> 초롱한 눈망울부터 느끼한 순정만화 눈까지 강제로 수술을 당한 캐릭터는 모든 것을 체념한 표정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황당한 피사기를 보게 된 유저들은 파우스트를 선택하는 유저들을 극히 경계했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로 소개할 충격과 공포의 피사기를 사용한 캐릭터는 엠파이어 시리즈의 데미트리 막시모프입니다. 캐릭터 디자인을 보면 아시겠지만 드라큘라 백작을 모티브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피를 아주 좋아하며 박쥐를 이용한 기술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뱀파이어라는 컨셉에 맞게 아주 극악무도한 피살기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데미트리는 마법으로 상대방을 성전환시킨 후 전기를 빨아먹었습니다. 사실 뱀파이어가 흡혈을 하는 부분은 어느정도 상상을 했던 부분이라 크게 당황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캐릭터 자체를 성전환시키는 부분이 정말 독특했고 피살기를 통해 성전환이 안될 것 같은 캐릭터를 지켜보는 재미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로 소개할 충격과 공포의 핏살기를 사용한 캐릭터는 아랑전설 시리즈의 후타바 호타로입니다. 태극권과 팔괘장 같은 중국 무술을 사용했던 캐릭터로 수수한 외모에 의상 또한 노출이 적어 등장 초기에는 큰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작 유명세를 치르게 된 계기는 그녀의 핏살기 천상난이 때문이었는데요. <목소리> 균흥제비로 상대를 가격한 후 그대로 덮쳐 흉부를 압박했는데 이때 기를 발산하고 짧은 신음소리와 함께 코타루가 힘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연출을 보게 된 사람들은 코타루의 행동들이 기승이를 연상시킨다며 개발자들을 비난했다고 하는데요. 몇몇 팬들은 같이 욕을 하면서도 이아릇한피사기를 보기 위해 피사기를 피하지 않고 맞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로 소개할 충격과 공포의 피사기를 사용한 캐릭터는 슈퍼스매시 브라더스의 위 피트 트레이너와 여울입니다. 이 게임은 존재하는 모든 캐릭터들과 격투를 즐긴다라는 컨셉으로 제한 없이 어떤 캐릭터든 참전이 가능 했었는데요 제한이 없었던 만큼 다른 격투 게임 에서는 볼수 없었던 특이한 컨셉 의 캐릭터들을 자유롭게 만나볼 수 있었고 이들의 필살기를 지켜보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필살기는 위피트 트레이너의 필살기였는데요 여러 피트니스 동작을 실루엣으로 날려서 공격을 했었는데 실제 운동 을 따라하는 느낌이 들어서 내 몸에 땀이 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물의 숲에 등장했었던 여우리도 참전했었는데 필살기 연출이 진짜 참신했습니다 상대방을 잡은 뒤 동물의 숲에 너굴과 콩돌이 밤돌이를 소환해 배를 지불하고 그 위에 마을 사무소를 지어 폭파시켰는데요 이 연출을 보게 된 동물의 숲 유저들은 그 당시 돈을 갚으며 고통받았던 자신들을 생각하며 알수 없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열 번째로 소개할 충격과 공포의 피사기를 사용한 캐릭터는 스트리트 파이터 시리즈의 레인보우 미카와 하칸입니다. 레인보우 미카는 장기 애프를 동경해 어린 나이에 프로 레슬러의 길에 뛰어든 소녀라는 설정으로 등장했었는데요, 귀여운 외모와는 상반된 몸매 때문에 더 많은 사랑을 받았던 캐릭터입니다. 그녀의 피사기 또한 무척 도발적이었는데요. 왜? 엉덩이를 경쾌하게 때리고 상대를 잡아서 뒤로 던집니다. 나데시코가 나타나 날라오는 상대를 잡고 다시 한번 위로 던지는데요. 마지막으로 떨어지는 상대에게 달려가 엉덩이로 상대의 얼굴을 뭉개버리며 필살기는 마무리됩니다. 처음 이 필살기를 보게 된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육감적인 몸매를 활용해 이렇게 화려한 필살기를 구상한 개발진들을 극찬했고 이 필살기를 다시 보기 위해 필살기를 일부러 맞는 유저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레인보우 미카가 행복잡기라면 잡히기 싫었던 캐릭터도 존재했었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스트리트 파이터 4에 등장했던 하칸입니다. 하칸은 식용유 제조사의 사장으로 격투 스타일은 터키의 전통 스포츠인 오일 레슬링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기름을 바른 상태로 다양한 기술을 선보였었는데요. 하칸의 피살기가 무척 독특하고 개성망측해서 많은 유저들이 기피하는 캐릭터였다고 합니다. <목소리> 대공작기 스킬로 누워있는 학한 위로 캐릭터가 떨어지고 넘어지게 되는데 이때 상대를 뒤집고 180도로 빠르게 회전한 뒤 머리와 다리를 묶어 쥐어짜듯이 압박해 상대를 날려버렸습니다. 흡사 변을 발포한다는 느낌으로 캐릭터가 날아갔는데 자포자기한 캐릭터의 표정이 유저의 심정을 대변했다고 합니다. 이 핏살기에 당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치욕감을 잊지 못했고 이외 연속으로 이 기술에 당하기라도 한다면 오락실에 있었던 의자로 손이 갔다고 합니다. 11번째로 소개할 충격과 공포의 핏살기를 사용한 캐릭터는 모탈컴뱃의 자니키이지입니다 영화배우로 자신의 영화를 홍보하고 무술실력을 보여주기 위해 토너먼트에 참가했다는 설정이 있었습니다 캐릭터만 보면 별로 특별해 보일 게 없어 보이는데 가장 악랄한 기술을 남자 캐릭터에게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일명 고자 펀치 남자를 대상으로만 사용이 가능했고 다리를 쫙 벌리고 미끄러지듯이 앉아 남자 캐릭터의 소중이를 공격했습니다 공격을 당한 상대 캐릭터는 보통의 몸부림 쳤는데 무탈컴뱃9에서는 좀더 잔인한 형태로 이 기술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무려 3회 연속으로 소중이를 난타해 상대방의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름도 무시무시한 XR 파괴자 피살기를 보게 된 유저들은 경악했고 무탈컴뱃의 매운맛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12번째로 소개할 충격과 공포의 피사기를 사용한 캐릭터는 드래곤볼 스파킹의 미스터 사탄입니다 미스터 사탄은 자기 자신을 슈퍼 히어로라고 부르던 캐릭터로 전투력이 높지는 않았지만 엄청난 허세와 자신감을 보여주며 드래곤볼에 수많은 명장면들을 남겼습니다 특히 상대를 방심하게 만들고 치사하게 기습하는 모습들을 원작에서 많이 볼수 있었는데요 게임에서도 이런 성격이 반영된 어처구니없는 피사기를 사용했습니다 피살기 이름은 프레젠트 봄 전투 중 공격을 멈추고 공손한 자세로 무언가를 건네는데 순간 당황하고 방심한 상대를 발로 차버리는 기술이었습니다 원작에 등장했던 미스터 사탄의 성격과 행동을 그대로 카피한 기술로 이런 어이없는 피살기를 보게 된 팬들은 헛웃음이 나왔고 역시 개그 캐릭터 미스터 사탄이라며 그를 극찬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게임에서 나왔던 기상천의한피살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혐오스러운 기술부터 좀더 보고 싶은 매력적인 피살기까지 캐릭터들의 다양한 피살기들을 지켜보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